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3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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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래 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앞에 밀초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그 돌들을 돌,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깨뜨리니 그가, 기생,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 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하리,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은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국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라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성문에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줌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무,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르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해사 주민나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은 주전 8세기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시기였습니다. 북쪽의 아시리아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아시리아는 점차 세력을 확장해 나갔고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아시리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처지였죠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와 같이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죠. 1 절의 미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미가에, 미가에게 임했는데 그 말씀의 대상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는 어디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묵시라는 것입니다 묵시는 무엇입니까? 묵시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이가를 통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죠. 경청해서 듣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결국 이르스라엘과 남유다가 열망에 이르게 되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경청하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순종하고자 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키가 망가진 배처럼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며 풍랑을 만난 배가 산산조각 나듯이 육체적으로는 아무런 현상이 안 나,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영은 병들고 죽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마치 사막에서 나침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막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지만 나침, 나침판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기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르심과 인생의 방향성을 알기에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광과 존귀와 사람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거룩의 옷을 입으신 그분이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침뱉음을 당했고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와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가장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럽다던 십자가를 지치고 몸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되찾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울부짖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그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없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간절하고 처절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교회를 향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향한 세상과 세상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땅의 중보자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타락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가 벌거벗고 생활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지만 기본적으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할수 없는 행동입니다. 음녀와 결혼한 호세야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죠.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정말로 그 타란, 타락한 시대이며 쾌락을 쫓는 것이 정당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의와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진리는 인간의 머리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며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감정과 지식으로 진리를 세워 그 기준의 법과 정의, 일반 상식 등을 세워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락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 가운데 뜨거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깨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세대들에 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에는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이 땅을 창조했다는 많은 이야기들과 신하들이 존재했었죠. 그리고 미가가 활동했던 주전 8세기에는 인류 문명을 성장시킨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태동했던 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석가모니와 조로아스터, 공자, 맹자 그리고 크라테스, 아리토텔레스와 스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의 신화나 철학사상에는 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들마다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라는 창조신화와 신에 대한 다양한 사상이 발전되는 이러한 시기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미가 선지자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철학가가 만들어낸 사상이나 종교 또는 신화에 등장하는 신 중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이 최고이며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통치자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사랑의 본체이시고, 인간을 향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깊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신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요, 구원자요,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자세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씨름하며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복음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사랑도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흘러감의 반대말은 막힘입니다. 복음의 기쁨을 나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만 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나에게 새 생명을 준그 복음, 나의 모든 허물을 덮고 넘어진 나를 다시 일어나게 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마음 가운데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잃어버린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내 마음에도 동일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으로 세상에 부르시지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과 놀라운 기쁜 소식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만민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